코로나19로 인해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라 취지로 대학 등록금의 감면이나 보상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마침 정세균 총리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교육부가 여러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환영하는 바입니다. 신속하게 검토해서 방안이 마련되길 바라며 아, 이와 더불어 등록금과 관련된 등록금 체계와 관련돼서 그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있었으면합니다 <웃음>